어머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지금 입시 지금 진행해도 되겠죠? 네. 네 오늘 지금 여기 위에 계신 선생님은요. 어, 저희 총괄팀장님이시고요. 과학을 가르치는 전반적인 걸다 관리를 하실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단위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협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입시를 수능날, 그러니까 노, 모든 수능 날 대학교 원서 쓸 때까지 다총 관리를 해 주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시에 대해서도 이 선생님이 이 팀장님이시거든요? 이 팀장님이 같이 진행을 하실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실 수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아버님 어머니 제가 네. 쓸 <웃음> 네. 팀장님 진행해주세요 이거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시 전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적을 근거로 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버님 어머님 입시 전형에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그냥 편하시게 편하시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던져도 됩니다. <웃음> 수시는 네 내신으로 가고 어네어 네. 어, 아버님 역시 교육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 거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입시 전형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수시에는 종합, 교과, 논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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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